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유입니다. 오늘 IP월 응용편 철권하는 편입니다. 그 철권에서는 나름 유명한 보화꽃이죠 보화꽃. <웃음> 그 우리 김지한 대리입니다. 그 보화꽃과 그 울산의 나름 우리 생산부의 그 <웃음> <웃음> 네 우리 동석씨하고 진지한 대리가 오늘 철권을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. 자 아, 자, 해야 돼요? 자 하는거야? <웃음> 어 하고 있구나 어대리시자예야뭐잘 <웃음> 네. 못하는 거 같은데? 왔다? <웃음> 왔다! 어다 대박. 와. <웃음> 어, 자 <웃음> 역시. <웃음> <Yeah>. <웃음> 오. 오. 그 연계가 없네. <웃음> <웃음> 자, 재대결. 네. 아, 저기도, 네, 이렇게 나오는구나. 네. 자, IP볼 응용편입니다. 이거, 이거 저기 NTS 활용해가지고, 네, 저기 노트북에다가, 네, 철권 그 연결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. 야, 우와, 어, 우자 <목소리> 여기, <웃음> 자 진지합니다 지금 나는, 네. 오. 자뭐 하튼 여네자첫 예. 번째 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자 자, 이번엔 아 어, 우리 김대리하고 생선을 우리 이동석 씨하고 영업부의 저기 김영민 팀장입니다 자태그자 보여줘 영업부 그렇지! 죽여버려! <목소리> 자! 어어어 <목소리> 그래 야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.. 그런거 하면 너 더.. 다 알아? 뭔가 <목소리> <목소리> 되게 이상한데? 저도 나름 옛날에 철권 태그 정장맨이었는데 어, 저도 나중에 한번 우리 보아랑 어, 제가 한번 하는 거 내가 고인물인가?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하는 거한번 올리겠습니다 그아이피어를 뭐,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네, 그것 때문에 안 보니까요 회사에서 뭐 너무 노, 놀고 그런 건 아닙니다. 다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뭐 끝났다고 그러는데 <웃음>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